아, 어제 이어서 다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의 내용은 간단히 대세김질을 예,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대세김질 하는 곱씹어 성경안가를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부처님 당시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째서, 어, 중생들은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아, 어, 뭔 얘기냐면은,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으로 살고, 누구는, 에, 회일님처럼 잘생긴 인물로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긴 인물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회일님처럼 키가 이렇게 헌출하니 크고, 음, 헌출하니 크고, 누구는 이렇게 작게, 에 태어나고 그러냐. 또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불행하게 살고 누구는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고 누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찌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고 또 그것은 이태면은 타고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아예 그냥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건 오직 행위의 결과, 인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삶은 행위가 결정 짓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행위는 무엇이 결정 짓느냐? 그러니까 술 처먹는 놈은, 맨날 술 처먹는 놈은 돈 까먹고, 실수하고, 알콜 중독 꼴리고, 인생 망치고, 뭐 이게 인과지뭐 그래.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절에 오는 사람은 최소한 돈을 좀 절약하기도 하고 엉뚱한데 안 쓰기도 하고 복을 짓는 것이고 마음 닦는 것이고 팔자 바꾸는 것이고 그게 인과죠. 그러니까 행위가 결정을 한다는 라 것은 틀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는 그러면 뭐가 행위를 하게 만드냐? 생각이 행위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마음 또뭐 어, 이렇게 식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가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공부하려면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위는 생각이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측면 에서 불교는 마음이나 식이나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발만장의 핵심이고 포인트고 기쓰고 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와 같은 것이다. 마음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 본질적 마음과 현상적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업식의 마음과 본질의 마음이 있다.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 동시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여은 생멸문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체상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중생 마음 부처 마음이 나눠지긴 합니다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마치 이것은 비유를 하면은 주먹이 있죠 손이 있어요 손은 하나인데 주먹도 되고 이렇게 되면 욕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욕이 되고 어, 맞나 여기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승리가 되고 뭐 어저께 그 전국 녹색연합 하는데 그 이제 화상중으로 하는데 뭐 이걸 하라 그럴 때뭐 이렇게 하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화이파이브 하기도 하고 어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의 손이죠 하나의 손인데 뭐 으뜸 뭐또 이렇게 해도 해도 해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주먹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체화상이 다르지 않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놈을 한번좀더 곱씹어 봐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놈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데, 그럼 생각은 뭐냐, 라는 거죠.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서 주구장창 아마 저를 10년 다녔으면 얼마나 했을까, 반야신경을. 그냥 뭐 그냥 혀가 닳도록 했을 거예요. 모든 불자는 반야신경, 지혜의 중심되는 경전을 다 독송하고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데 독송, 읽는 것까지는 되는데 아는 것까지는 잘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음, 이 생각이란 놈이 뭐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면 나라는 놈이 뭐냐라고 나오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이가 대상을 만나가지고 시기를 나는 것이다. 어, 근데 다시 얘기한다면은, 눈이 대상을 만나서, 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코가 냄새를 만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혀가 음식을 만나가지고 맛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맛있다, 맛없다, 이집 망하겠다, 다시 와야 되겠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근 그 오감 육군이 대상을 만나서 식이 일어난다. 이것을 입처라 그래. 요 만났다는 것을 입처. 서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눈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눈이 이 여기 있는 한 지금 한한 한 363명이 우리 절에 와 있는데 이법당에 그죠 363명 자제명이 일당 100으로 치고 또본의성 일당 100으로 치면 200명 벌써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그 사람들이 에 하나를 보는데도 생각이 전부 달리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을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냄새를 맡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이것을 업이라 그래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테면 그 사람들이 음그 빨주노초파나무 뭐 일곱 색깔 무지개가 있다. 그러니까 색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다라고 주입이 된 사람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에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 일곱 색깔 맞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무지개 색깔이 다섯 가지다 라고 주입이 된 사람은 일곱 색깔을 보더라도 다섯 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머리 안에 생각의 개념이 자리 잡기를 그렇게 자리 잡으면 그거밖에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 카테고리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누레는 못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오직 유자, 아? 알식자 유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뇌 안에 정립돼 있는 것 어, 이것이 이제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밖에 안 보이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시각, 견처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재해석, 왜곡해서 바라보니까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 생각의 세계, 지 생각의 우주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도몽상 뒤바뀌었다. 뒤바뀐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질척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굴러가가지고 비싼 땅도 사고 또 뭡니까? 돈도 잘 벌고 어뭐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잘못된 거,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 행위라는 것은 생각에서 결정이 나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본다 하더라도 다르게 보는 것은 전부 업식, 경험, 기준, 틀이 달라서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왜곡돼서 보는 것은 결과가 삐뚤어지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삐뚤어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회의스님참 잘생겼다고 소문났는데 가서 봤더니 별것도 없더라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웃음> 그것은 내가 잘 잘못, 잘못, 못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보니까 <웃음> 삐뚤어진업식으로 보니까 그렇게 비틀어지게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예를 쉽게 든다면은 과거에 이렇면은김 씨를 만났는데 김 씨가 내 뒤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아김씨안 좋아. 그래서 딸내미가 사위를 데려왔는데 김 씨야. 야김 씨는 안 돼. 안 돼. 절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김씨 중에 착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걔 중에 또 나쁜 놈도 있고 아니면 은 이씨 중에도 착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무슨 뭐 박씨 중에 착한 놈, 좋은 놈, 나쁜 놈이 다 있을 텐데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김씨는 다 나쁜 놈이 되고 전라도 오면 다 나쁜 놈이 되고 경상도 놈은 다 나쁜 놈이 되고 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전체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업의 왜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업의 왜곡이다. 음식점에 갔어요. 맛있다고 선문나가지고 신랑을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그냥 막, 그 구사를 또 먹고, 이게 무슨 맛이냐고 막 그래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럽게 맛없는데, 근데 어쩌다 또 이제 한 두어 달 지나가지고 친구가 거기를 가자 그래, 야야 거기 맛없어, 야 그래도 한번 가봐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게 한번 가보게 갈 데도 없으니 한번 가보게 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그땐는또 맛있어. 그럼 뭐 아니 주방장이 바뀌었나 아니 무슨 뭐 응? 무슨 재료가 바뀌었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랑하 왔을 때는 밥을 저 먹고 왔었고. 밥이라고 하면 간식을 시컷 먹고 <웃음> 왔었고, 그리고 신랑하고 왔을 때는 신랑이 왼수처럼 보였어. 왜냐면은 뭐 이제 전날에 그냥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술펌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열받쳐 있었어. 근데 꾸역꾸역 어떻게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간 거요. 예그데 지금 열받쳐 있는데 신랑이 앞에 있는데, 왼수가 앞에 있는데 그게 맛있게 느껴지겠어? 고 음. 응. 그러니까, 에에. 그랬었는데, 아이, 친구하고 갔는데, 그날은 맛있어. 그날은 이제, 간식도 안 먹고, 연수 같은 사방도 없고, 또 이제, 전날에, 어, 이제, 저기, 신랑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봉투를 쓱 내밀면서 쓰라 그래. 아이고, 당신도 고생 많았으니까, 무슨 똥인지, 샤넬인지 또 하나 사고, 응. 어, 그리고 뭐, 해. <웃음> 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맛있어요. 그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한 번의 경험이 어떤 그 주어지는 것은 왜곡을 왜곡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믿을 수가 없고 행위를 믿을 수 없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산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건데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제가 한2주 걸쳐서 말씀 드리는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사마타, 따라 서 사세 사마타 삼매. 번뇌의 소멸, 내려놓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공부하겠다는 놈이 앉아가지고, 오만 가지 번뇌를 일으키면서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되지요돈 벌겠다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이제나 저제나 없고, 언제나 오는가, 또 재료를 뭘 써야 되는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의 분산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거. 그러면 에너지가 하나가 아주 꽉 막혔던 것을 뚫게 만들어요. 그게 업이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내 마음, 나도? 어, 몰라.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다스리는 방법은 천하여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책으로도 안 되고 훈시로도 안 돼. 훈시로 될것 같으면 여러분들 사방님은 다 부처대했어야 돼. 훈시로. 훈시로 될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출세했어야 돼. 여러분들이 평생에 훈시한 걸로 보면 법당 가득을 넘어서 수미산만 할 거야. 그런데도 안 돼. 마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마음 바꾸는 것은 유일하게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법이 온통 불교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내려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번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경험하지 않은 놈은 일어나지가 않아 뭐냐 아시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놈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요. 내가 노래방을 안 갔으면 노래방에 도미 아가씨가 생각이 안 나고 캬바레를 안 갔으면 캬바레에서 한번 잡아줬던 그 남자가 생각이 안 나고 또 좋은 걸로 하면은 헤일스님하고 어, 여행을 갔으면 여행을 가서 그때 아, 참 그때 재밌었어. 아유 참 그때 고생도 더럽게 많았지만 스리랑카에 어디요? 피가 멍! 창 트럭에서 비를 맞고 온통 평생에 맞을 비를 다 맞고 트럭을 타고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헤이스님하고 안 갔으면 그런 경험이 어디서 겠어한1 응? 0분 맞을 땐 좋았는데 1 0분 지나니까 속으로 여기다 나오고 내가 여기 왜 따로 왔냐 그러고 그냥 감기 걸려 돼지 건데 그러고 춥기는 이렇게 춥고 아이고 헤이스님 몸매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적꼭지가싹 나오고 응, 응. 총무스님은 몸매가 좋은 줄 알았더니 배가 똥 배가 나와 있고. 시체가 다 드러나, 어? 그러니까 <웃음> 경험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번뇌라고 러니다이 번뇌가 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러니까 업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에, 번뇌라는 건 업을 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는 것은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있을 때 뭘로? 부처님 향하는 마음 그걸로 뭉쳐있을 때그 아주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업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얘기를 한다. 어, 사마, 사마타라고 얘기를 한다. 내려놓음, 어, 어, 집중, 에너지를 쏟는 것.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화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 만상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를 내려놓으면 본래 마음으로 보면 은 원성실성의 마음이 드러난다. 원망구적의 마음이 드러나고 원망구적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예,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뀐다는 것, 운명이 바뀐다는 것, 삶이 바뀐다는 것, 미래가 바뀐다는 것. 그러면 나만 바뀌냐 그렇지 않고 내 자식도 바뀌고 내 남편도 바뀌고 이웃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바뀐다는 라겁니다 그래서 어, 기도는 그런 것이다. 에너지를 뭉쳐서 내 업을 생활시키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 무슨 적당히 해서 될 것이 어디 있어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기도의 방법은 <웃음> 이렇게 집중해서 에너지를 뽕창 집중해 가지고 확 뚫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뭔이치였냐면은 변기 막혔을 때확 뚫는 거하고 똑같대. 그런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왜냐하면은 집 이중 해가지고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 하루에도 맨만가지에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잖아. 찰나에도 그래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얼마나 신통 미묘하냐면은 그 고문, 이 표, 표, 저 비율 들어서도 비, 좀, 좀 미안한데 고문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은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제 바위도 뚫잖아요 그것이요. 응? 여러분 새도 뚫어요. 물이 계속 집중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로 해가지고 쫙 뚫으면 새도 뚫어요. 새도 잘 자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 제 얘기는 뭐냐면 집중의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하나 똑똑 떨어지는 거 이것은 지속반복 규칙 집중적이에요. 하나하나. 응. 이두 가지를 다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어느 날 뭐가 좀 급하면 집중적으로 하고 그냥 몽창 쏟는 것이고 또 조금 중생이니까 느슨할 때는 룰루랄라 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똥사면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소라, 기도라는 게 항상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부부싸움할 때 아니면 자식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음, 이성이 방각되죠 그러면서 감정이 끌어오르죠. 그래서 감정이 끌어와서 부부싸움을 하면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더 악화돼요. 서로가 더 왼수가 돼. 감정을 써가지고 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기도란 말. 그때 기도를 하면 은 극단으로 안 치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건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말법 시대에 누누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법 시대에 의지할 것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정말 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뇨이 응? 풍진 세상을 만났어 말세 말법시대.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자, 음, 신랑이다 1번. 자식이다 2번. 내 운병 내 팔자가 여렵고 힘들고 재난을 만났을 때 물론 다 믿어야 돼요. 이? 1번 신랑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2번, 자식이 해결해 줄 것이다. <웃음> 3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4번, 이웃진 남자가 해결해 줄 것이다. <웃음> 없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도움은 되는데. 이기가 닥쳤을 때, 미나리인지, 무슨 뭐, 응? 어? 뭔지, 거기도 그거 나온다 대 그, 사업에 실패라니까, 가정이 갈등이 생겨 붕괴가 된다. 장애가 왔을 때, 오히려 더 믿었던 사람은 왼수가 될수 있어요. 집안이 풍지박산다 하면 자식부터 들고 일어나. 해준 게 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업식을 가진 나도 아니고 업식에 플러스 더블 로 하나 더 있는 서방도 아니고 <웃음> 응? 부처님이요 부처님.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거짓말 않고 여러분들에게 막말로 막말로 정말 에, 우리 저를 보돌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놓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부처님을 믿는 그, 그 마음은 놓지 않아야 나에게 인과에 의서 다가오는 장애는 극복할 수 있고, 원은 성취된다. 근데 요 예, 얘기를 유식으로 이제 좀더 그 논리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5위라고 있어요. 다섯 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기운이 없으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일테면은, 자량위. 예, 자량위인데, 자, 자 자가 재물자 자예요. 량은 식량 양 자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식량처럼 끝까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신심이다. 이제 불교의 신심은 여타의 종교의 신심과 다르다. 신해를 전제로 한다.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귀 있는 자 들어라. 누이는 자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듣고 이해되면 믿어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신은 맹목적 신이 아니고 이해된 신이에요. 믿음. 이것은 끝까지 깨달음으로 가는 데의 식량과 같은 것이다. 나그네가 서울 가는데 식량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재산이 떨어지면 못 가고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 식량과 같은 것이 믿음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걸 물리치고 어, 구, 구경 열반을 증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가 있어요. 뭐 자량이, 가행이, 뭐 통달이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 돌이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아, 이름이 아니구나.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어? 어, 그렇단 말이야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풍진 세상에 버팀목이 될수 있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따라야만이 된다. 이제 합장하세요. 2차 인년 공덕으로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될지어다.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될지어다. 부처님 가피력으로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될지어다.